와우, wow, 안 갔겠죠? 계속 모딩해도 늦었습니다. 제발 와! Wow. 이두 글자만 떠올리세요. 구도. 따라해 보세요, 선생님들. 구도. 잘못 들고 왔어, 이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이렇게 들면 안 돼요. 도란 3개 가자. 도란 3개 까야 될것 같아요. 4개까지도 생각해볼까? 라는 검 3개. 정글을 믿던가, 도란을 까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다. 방패 아싸, 평타는데 스킷 됐다. 아, Q 끌었어야 되는데. 미녀한 마리 놓쳤어요. 근데 다리우스는 안 놓쳤는지 놓쳤는지 모르겠어. 다리우스가 놓쳤는지는 모르겠어. 대방패로 이동 많이 보네, 다리우스. w 요 라인 푸쉬에 상관없죠? 우리 역버프라서. 푸쉬 당해도 괜찮아. 여차하면 에코 부르면 돼서. 아! 패치전엔 괜찮은데, 이제는 좀 빡세지. 삼렙 찍었죠 에코형 죽여줘 나이스 라인 홀딩하면 되겠다 돈 최대한 써가지고 이거 그냥 돈 최대한 써서 포션까지 사오자고요 나쁘지 않다 에코형이 너무 잘와서 근데 에코형 안왔어도 이거 킬각이었거든? 한두 개. 출발합시다. 핑화 살까 했는데, 얘 상대로 그, 핑화 살 여유만 부리는 거 약간 사칠 것 같아. 도아는검세 개까지 갈 거거든요? 핑화 개수 줄이고, 좀 라인전에 치중하자고. 그치, 고댐이 좀 크지. 이게 다리우스가 닌자신발 가고 있는데, 저거 하나만 가도, 클레드가 이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저걸 뚫을 파이퍼블 생각을 해보자, 빨리. 저 닌자 신발을 뚫을. 저 닌자 신발을 뚫을, 뚫을 딜을 만들 파이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톱날 당검은 자충수가 될것 같고. 마피업은 피가 모자랄 것 같고. 아이고 제대로 걸렸네. 아! 불클, 선불클 어, 선불클 가야겠다, 이거 좀 왔어요 인연 먹을 때 Q 거리저기 잘해주고 W 쿨이라서 끌리면 안 돼요, 지금 까비 뼈방패 한번 벗기면 오래 타이밍이라 한번 그냥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섣부르게 들어가면 죽어요. 아, 안 나오네. W가 빠졌을 때 Q 아, 근데 확실히 신발 때문에 끌릴 것도 다안 끌린다. 저 똥신화 때문에, 나이스 바텀 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뭐 하는데? 아, 얘들아, 교방 가야지. 거리 최대한 좁혀서 공을 씁시다. 어 그냥 생각해보니 선불클 가야되는데 롱소 두개 까버렸네 좀 큰데요 이거 선불클 가야되는데 롱소들를 두개 까버렸어 불클로 패주해야되는데 닌자신발 상대는 제발 나이스 어 나이스 이구도면 좋아 레드 묻혀주고 빵 넣어주고 아 근데 아깝다 그런 거아내 대포 벌매장 뛰어가 있거든 예 성적 응, 끝났냐 잠깐만 잠깐만 에어본 나이스 역시 왕볼배볼배왕 철거 하나만 터트려 갈까 선스테라해 가야되나 와 이거 뭐 가야되지? 뭐 가야 이길까? 저저 저 망할 다리우스를 뭘 가야 이길까요? 이래도 사실 지금 다리우스가 큐 한번만 한, 한 번만 피해도 지금 클레드가 죽거든? 큐랑이 순서 잘 봐야 될것 같은데? 진짜. 아 안되나?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저 미드가 잘하는 사람이라 중국인인데 잘해요 아따 이속 빠른거 보소 인자신에 따라갈 걸 그랬나? 다리가 이번 패치로 다리를 이길 챔프가 없어요 탑에서 도딜이 없어가지고 닌자신발 가버리면 AD 다 이겨 AD 챔프들 2렙 차이? 이 정도면 들어갈 만한데 근데 그라가스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 맙시다 Q로 저거 대포 먹으려 할텐데 그라가스가 바텀 쪽이네요 아! 그 긁으면 안 되는데. 와우! 안 긁혔죠? 계속 모딩해도 늦었습니다. 제발. 와, 진짜, 근데, 진, 진짜, 아슬아슬하다, 이것도. 저, 그, 중으로 탄력 못받았으면 은 이속 안돼서 못잡았을 것 같은데 이속이 됐죠 일단은 유치화가 빠졌으니까 최대한 밀고 갑시다 다리는 고정들이 있는데 클레드는 고정들이 없어 진짜 진짜 잘해야 돼요 이제 진짜 진짜 잘해야 돼요 저 600원 지금 머리 위에 떠 있잖아 저거 주면 질 수도 있거든 다리 미친짓 한다 미드가서 꼬장 부리는데 예? 되니까 뭐 낫으면 되고. 돌아갔어. 텔각한 번만 볼까요? 호텔. 라이즈는 앞에 타고 제가 뒤에 탄게 얘네가 앞으로 먼저 들고 물고 들어와서 우리 바텀 죽일 수도 있으니까 본거에요 내건 몇초냐? 10초 아 진짜 잘 풀었다 와이 진짜 이탑 개깡패된거 저거 진짜 잘 푼거 같아 게임 텔 차이 확실히 냈고 탑에서도 솔킬 한번 내고 우리팀 로밍 각도 만들어주고 좋았어 다이브 실패하고 약간 쎄했는데 근데 또 박아버리네 이런거 안좋은데 뒤에 그라가스 오잖아 힐까지? 좀뭐효하긴 해요 와 뭐야 와우 야 어떻게 잡았어? 뭐야? 야 이거 리플 보자 형들 뚜포 세방패 Q 빠지면 2로 질러주고 누가 오고 있어요 옆에 골배짱 오고 있다 넘겨주세요 이게 플레더가 취감이 있어서 솔직히 아칼리 지금 답이 없거든? 근데 우리 라이저도 답이 없이 세긴 해뭐 뭔일 났는데 여기? 라이저가 멀어 너무 멀어 라이저가 용먹히당하네요 바리스 바텀 미드엠 실차 미포 공이랑 드라가스 공이랑탈2궁좀 눈여겨봐야 될게 많네요 아 대줄게 아 내가 대줬어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 네, 가세요 아 확실히 상위큐라서 진짜 그 답답함이 사라지는 거 알지? 그 속에 쌓인 체증 사라지는 거다 알아서 할거 해주니까 잘못했어 메자이 더 빼서 갈까요? 이거 보다 제가 지금 그 정도로 몸값이 높아서 여기까지는 빼줘야 될거 같은데 이제 뭐 다리랑 막 싸워도 이기고 문제는 이제 저저 저 아칼리 아칼리한테 내가 죽느냐 안 죽느냐 아칼리한테 죽으면 게임 많이 피곤해지고 안 죽으면 쉽게 이기고 이게 매자이가뽑았다 망하면 아 망했다 씨 나도 죽네 이러면 다리 도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라가사 뛰어오나? 이거 들어와? 이거 들어올려고? 아근좀 뻔했는데 라이즈 저거 좀 뻔했는데 라이즈 저렇게 될거 영광 켜보실? 영광 켜서 뒤집어보지 돌아서 오는 거 같은데 저쪽도 봐야 되고 저쪽도 봐야 되고 아이고 이런 거 무게 재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 이런 진영에서 양쪽으로 갈린 진영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줘야 우리 쪽에서 이득을 볼지 재는 게 진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앞으로 쏠렸을 때 뒤로, 뒤에서 터지면 우리 앞에 쏠린 것도 다 죽고 뒤에 쏟아져 뭐야 뒤에 쏟아졌는데 앞에서 죽으면 이득이 안안 안 되거든. 이대로 이어지지가 않거든 많이 어려운 것같아 감사합니다 내가 화났어 나 쫓아오겠다 맞았으면 안 됐는데 를 그만해 이거 이거 그냥 그거다 이거 그냥 사심이다 아큐를 맞았으면 안 됐는데 큐를 맞았어 안 돼! 와. 아칼리 600원. 다리우스 900원. 저거 뭐 뺏어가지고 그냥 제 사심으로 쫓아온 거거든. 아, 근데 초코 십자가 있었어. 바로 나가는 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그래도 아직은.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은데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바다, 아, 바람요. 우리가 용을 안 챙겼구나, 나도. 아. 다리우스 900원. 그건 괜찮아. 이제 와서 다리우스 900원 먹는 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 다 쓸려서 억제 이턴이한번 나갔단 말이지. 우리 에코가 좀 멀거든요. 자야가 이번엔, 자야가 뭐네, 이번에 이렇게 싸우면 절대 못 이겨요. 와, 잘 와, 자야, 제 시간에 와서 다행이다, 진짜. 에코가 여기서 용을 봐버렸어, 용. 주, 용 주고. 한타로 싸, 싸그리 쓸어먹으면 바로 먹고 끝내면 되는데 용을 바라봐 버렸어 얘가 그래서 궁이 허무하게 빠지는 바람에 좀쎄 했죠 진짜 아, 아깝다 Q 맞췄으면 이겼겠지 일로 5.3 님들아 저게 던졌다. 던졌다고 해줘, 제발. 피 물자 끝까지. 에이. 에코피가 애매한데 나도 공이 없고. 가인, 와 이거 이번턴 좋댔다. 좋댔다 이번턴. 나이스, 제발 한더 빼고. 공 허무하게 빠졌어. 가요. 좀 우리 안 좋아보이는데. 내가 미드 한 번, 한번 갈게. 얘들아. 그럼 갈 수가 없잖니? 미드 한번 갑시다. 비벼진다, 게임. 진짜. 비벼지는데요, 진짜. 와 비벼져 버렸는데 야 아칼리 딜이 너무 세서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아니하네 가져 어쩔 수 없다 템 꼽읍시다 마저가 너무 없어 지금 아칼리 딜이 그냥 트루 댐으로 들어와요 트루 댐정면한다 살짝 별로 얘네 네 번째 용이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 아, 카타리 꿈 뭐야. 졌네. 아. 어, 이겼네. 어? 졌네. 와 이걸 지네. 제발 죽어줘 그냥 깔끔하게 반 죽나? 죽었다 일단 슈퍼 플레이 하나 정립 제발 과인 벗겨줘 얘도 죽여줘 나이스 지렸어 좋어 이번 발론 턴에는 할수 있지? 이번 발론 턴이 되지? 제발 이번 발론 턴이 되지 않을까? 아 가엔도 가야 되는데 이게 스테라기 아니라 가엔을 갔어야 되네 잘못 갔어요 템을 붙읍시다 일단 이번에 진짜 미드 뚫어야 돼요 팔이공 때문에 모함이 사람 진짜 진짜 이 사람 여기서 모함 우리 다 내려갔는데 팔이 노공이네. 애들 못 치긴 했는데 이형 약간 집중 못 했는데 방금 썼고 중간에 집중력 떨어졌어 우리 팀이 다 같이 다리우스 자르러 왔었는데 저 뺄게요 나네요 그거 아, 와, 미쳤다, 이거, 씨. 어떻게 가야돼? 아, 몰라. 몰라. 아, 씨. 망했어, 템. 2 0 0원 먹을 수 있을까? 그냥 막으러 오네. 안 먹고. 보내고 얘 얘가 때려도 안 죽거든. 내가 나핑 얘가 방방관 템이 아무것도 없어서 미포가 앞만 백날 때려봐야 안 죽어요. 방관 템이 없어서 아 진짜 질 뻔했다.